근데 이제 표적항 함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어 많죠. 지금도 많아요 네네네. 아예 진짜 이건 불필요한다보다이 갱신형 보험을 왜 가입하냐 음...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음..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충분한 납득을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표적항암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,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암수술을 배제하고는 그러니까 약물치료랑 방사선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항암치료의 세대가 지금 4세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. 1세대가 화학치료 2세대가 표적치료 3세대가 면역치료 그 다음에 4세대로 이제 넘어가서 계속 연구 영... 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음. 그 2세대 표적 치료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내가 조직검사를 했을 때 표적 인자가 있어야 되고 음. 나와 그약 처방이 맞아야 돼. 네, 그래서 그 표적 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 또 다른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음.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암환자인지 모르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고요. 빠른 시간 내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 음. 그 다음에 예후가 너무 좋은. 못해서 그렇지 음. 가능하다면 무조건 주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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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는 거냐? 이건 아니잖아요 암진단비 뭐 1억, 2억을 준비해도 그 표적 치료를 내가 제대로 다 해내려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음. 암진단으로 다 하시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고 표적 항암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동기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월 지출하는 비용이 다 해도 뭐천 원대거든요 음.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할수 있는 시대인 거고 음. 어, 10년마다 갱신형이 되는 음. 상품이에요 전 회사가 다 그렇고 비갱신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5년 갱신형, 10년 갱신형 상품 중에서 10년 갱신형을 가입하셨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작할 때는 1,000원, 어른이 보험으로 가면 2,000원 정도? 그 최종 갱신 예시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80대, 90대 때 내는 월 비용이 만 원대예요. 보장 한도는 5천까지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가 회사마다 감액과 면책기간이라는 그렇죠. 게 있잖아요. 암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린이든 성인이든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에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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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반 암에서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유사암에 대한 치료도 들어가잖아요. 그쵸. 사실은 유사암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갑상선이거든요. 그쵸.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이 20%만 지급하겠다고 라 명시를 해놨어요. 음. 네, 근데 DB와 농현만 가입금액이 100% 그리고 가입시점부터 100% 어, 이게 그냥 그대로 5천만 원다 나오는 거야? 네. 어, DB가 굉장히 매력적이다. 음. 그럼 이번, 이달에는 그러면 무조건 DB만은 받아보면 되는 건가요? 아니고요. <웃음> 한 회사로 아예 새롭게 준비하시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음. DB만한 조건이 없다 음.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만 얼마 정도의 여력이 더 돼서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. 보장만 생각했을 때는 DB 플러스 농협이다 음.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음. 모든 사람이 다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음. 보완하실 분들도 계시죠. 그쵸? 유지하면서 보완하실 때 여자 분들은 롯데손해보험을 음음.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. 진단비를 농협의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음음. 그래서 업계 최대 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인데 여자 기준으로 진단비를 비교했을 때 농협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특정 질병 수술비가 142대가 들어가요 어. 뇌, 심장질환, 그외 5대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담보가 k b 나 현대나 KB나 이런 회사들이 다 2천만 원 한도로 들어가는 상황에 음. 천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건 아쉽지만 어, 나는 보험료는 줄이면서 이런 것만 보완을 할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액기스러운 음, 거죠.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네, 롯데를. 네네네. 네, 네. 네. 가격이나 담보 구성. 보완하는 을 개념에서 여자분들은 99% 롯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 남자가 만약에 보완을 한다 그러면 딥이랑 롯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전체 풀보장으로 들어갈 건데 어느 회사 한 군데로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농협. 케이스마다 회사마다 장점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았던 게안 좋아지는 거는 소리소문 없이 바뀌는 음...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전달해 드리기에는 영상을 되게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. 음...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고요. 어쨌든 이번 달은 DB를 음... 크게 베이스 로 네. 그다음에 농협도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하는 개념에서는 롯데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상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. 네.